주식시장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대다수 개인들에게 쉽게 큰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초보 개미들을 포함해서 우매한 개미들의 뼈와 살을 걸음 으로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수많은 대다수의 개미들이 몇몇 전문 투자자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두려움과욕 인내심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각자 스스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지만 이걸 짧게 만든다면 성공 또한 빠르겠지요. 잘하는 분들은 보통 3년 안에 깨우쳐 수익 내는 분도 봤지만 대부분은 5에서 10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게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대충 5년이라 해도 주식 1년 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이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용돈이나 벌어보자 이러다 주식의 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태가망신으로 가는 길이겠지요. 우연히 테마주 상황가 가는 놈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따블을 먹게 되었지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따블을 먹었기에 자신감이 엄청 생깁니다. 주식에 타고난 소질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깡통차고 한강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신감이 한참 생기는 어느 날. 그날도 힘좋게 상한가 가는 놈을 따라 잡았습니다. 시간은 2시 35분. 오늘도 상한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게 느끼는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물량의 상한가는 깨지고 보합 부분까지 쭉 내려오려고 합니다. 생각은 매도를 외치는데 손은 얼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보합에서 움직입니다. 상한가 깨지고 내려올 때 팔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보합에서 하한가에 가버리고 몇백만주의 물량이 쌓입니다. 이런 제기. 하필 금요일 오후장에 하한가에 물려버렸네요. 주말에 잠 못들고 밤새 종목 게시판에 두리번 거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도 하한가다. 저마한가 상장 폐지라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글들을 보는 순간 알수 없는 분노감이 생기고 댓글로 욕도 달아보고 쪽지로 상욕을 보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 마세요. 월요일은 분명히 상한가 갑니다. 뛰어난 창구 분석에 차트의 흐름 이런 글을 보면 마음이 안심되고 추천 한방을 주게됩니다 기다리던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호가를 봅니다 동시호가는 플러스 30% 아상한가다 세력이 흔들기 였구나 아싸 못팔았다는게 다행 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동시호가 마이너스 12% 입니다 이게 세력들이 험의 수 인지도 이 시기에는 모릅니다 호. 무슨 일이지? 분명히 상한가였는데. 또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봅니다. 어느 글을 보니 세력을 험해수라 합니다. 험해수, 네이버의 험해수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이너스 12% 벗어난 시초가 마이너스 8% 계좌평가소는 마이너스 62% 땀을 먹은 돈은 벌써 날라간지 오래입니다. 아참! 세상이 허망하다. 시초가에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렸습니다. 담배를 피러나갔습니다. 줄담배로 피고 들어오는 그 순간 매도해버린 주식이 보합에 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시 미수풀 지릅니다. 그날 최고가에 사버린 것입니다. 다시 다시 3% 빼버리는 주포.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다시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이것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시기입니다. 그날 하루종일 귀신에 홀린 듯 올라가는 종목을 시장가로 사서 다시 시장가로 팔아버리고 사상 최고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어느덧 장마감. 오늘 잃은 돈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랬지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한 거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깡통은 너무 무의미하고 한순간에 일어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통 1년차는 이번에 깡통을 맛보게 됩니다. 2년차 이제는 절대 테마주는 손을 대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고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게시판이나 종목 게시판에 절대 개잡주는 사지도 마시고 관심도 두지 마세요 라고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가치투자카페에도 가입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치주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맛보게 됩니다. 역시 이거야 역시 주식은 가치주랑 성장주야.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경제TV 방송을 듣는 중에 내년을 실적이 대폭 향상되는 기업을 정보를 얻게 됩니다. 대충 이 기업을 올해 실적은 매출 1000억 영업이 150억 순위 80억 근데 내년 실적 전망치는 매출 3천억 영업이 300억 순이익 160억이라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거다 하며 월요일날 이 종목을 사고 기다릴 생각을 하니 웃음도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월요일날 그 종목을 사고 짜릿한 상한가는 없지만 날마다 2% 1% 올라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좌를 캡처해서 증권카페에도 올리고 나는 이렇게 주식합니다. 라는 글도 남깁니다. 저는 절대 개잡주 투자하지 않고 같이 투자만 합니다. 이렇게요. 아 부럽다라는 댓글 들고 달리고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기분이 어색해집니다. 그러는 어느 날 미국의 다우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뉴스에서는 블랙 먼데이, 인플레이션 가속화,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사가 무지하게 나오고 미국이 망할 듯이 뉴스가 나옵니다. 속으로 난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도 성장주나 가치주는 금방 만회되지 속으로 괜시리 웃음을 치고 있는 나를 봅니다. 기다리던 월요일 지수는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50포인트로 시작하고 점점 내려가 마이너스 100포인트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코스피 200 종목이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보유 종목은 하한가. 이런 제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종목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미 종목과 결혼해버린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우가 시작하기만 기다렸고, 다우는 시초가가 떨어지며 시작했습니다. 아 짜증과 함께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새우잠으로 깨자 말자 TV를 퍼서 다우지수를 확인하고, 다시 잠이 들고 수없이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도 다운은 전날보다 더큰 하락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 장대음봉입니다. 아침에 그냥 팔아버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졌으니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떨어질 때 물타기를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도 종합지수는 하락하였고 나의 종목은 하한가입니다.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는 올라갈 때 눌림받을 때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을 큰일이 벌어지고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 깡통을 맛보게 됩니다. 역시 가치투자도 소용없단 말인가 주식에 대한 회의감에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역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입니다. 자식 새끼들 볼 때마다 미안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주식에 세번 정도 실패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간만에 주식카페에 들어왔는데 어느 분이 100만원 계좌로 1억을 만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그분의 찬란한 주식과정을 읽어보게 됩니다. 10년간의 숱한 땅통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 무언가 가슴속이 웅컹거립니다 스케이핑이다 초단타 매매 마음 속으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거래량도 없는 곳에 들락날락 거리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느 고수님의 매매일지를 보니 낙주매매만 한다고 합니다 낙주매매가 뭐지 네이버 검색을 해봅니다 떨어지는 가격을 이용해 짧게 먹고 나오는 기법이 스캘핑이구나. 단타카페에 가입해 낙주매매에 맞는 조건 검색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익어야 하며 이제 돈 버는 것을 쉽다고 또 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다음날 검색식에 이것저것 뜹니다. 클릭해보니 막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순간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더니 반발 매수세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아주 쉽게 3%를 먹었습니다. 하하 이거구나. 바로 하루종일 운 좋게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익만 5%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이거를 몰랐을까. 다시 주식카페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수익률을 올리고 패배자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는 성공만 하겠다고 내용을 적고 오늘 일지를 올렸습니다. 어김없는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 따끔한질책 등의 댓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장 검색식의 종목들이 뜹니다. 클릭해보니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어? 왜 이러지? 왜안 올라가지? 더 내려갑니다. 손절한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계좌는 마이너스 7% 욕은 이미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또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장이 마치고 일지를 올리려고 하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아닌가 다시 어느 고수분을 일지를 보니 돌파 매매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 매매를 공부하고 매매를 해보았지만 이것도 잘되지 않습니다. 돌파 매매를 하니 항상 최고점에서 사고 눌림목에서 자기도 모르게 시장가로 팔아버립니다. 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눌림목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눌림목이라 생각하는 곳에서 매수하였는데 주가는 내려가버리고 눌림목이라 생각하는 곳에 눌림목은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버립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식카페에 여러 고수님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이 시기가 보통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식 4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가창의 모든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가창, 세력을 물량 덩어리, 돌파 매매, 놀림목 매매, 낙주 매매, 모든 게한 원리인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세력 형님들의 물량, 이것을 잘 봐야 하는데 왜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스켈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또 깨달게 되는 것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은 고수가 되는 길에 거의 다와있는것 같습니다. 주식 5년 차입니다.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좌에 월천만원 찍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쪽지함을 열어보니 여러분들의 쪽지가 날라옵니다. 기분 좋게 쪽지도 보내주게 되고 이제 정말 세상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파라다이스다. 잃고 싶어도 안이루지는 경지에 왔다. 그날을 상상하며 모든 분들 힘내세요. 누구나 과정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 미친 것 같은 엄청난 과정 뛰어넘는 분만이. 진정한 파라다이스로 갈수 있죠. 모든 분들 화이팅!